스티커를 사용해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16대 9 선택 이미지에서 단색 배경 3개 추가합니다. 다 됐으면 완료. 타임라인 기준선을 맨 앞으로 이동합니다. 레이어에서 스티커 클릭, 스티커 종류 중에서 카운트다운 1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4번 선택하겠습니다. 스티커를 추가하면 타임라인에 빨간색 레이어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단색 배경 레이어가 스티커와 길이가 맞지 않아서 길이를 맞춰줬습니다. 카운트다운이 0까지 끝나고 나면 불꽃이 터져야겠죠? 레이어의 스티커 스티커에서 불꽃축제 2번 선택하시고 첫 번째 거 추가하겠습니다. 스티커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불꽃축제 2번에 여섯번째 거 추가하고 위치를 조금 이동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불꽃축제 2번에서 첫 번째 거 이번엔 그냥 가운데에 놓겠습니다. 불꽃이 끝나고 이번엔 전광판 추가해 보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2번 에서 다섯 번째 거 선택하시고 크기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만큼 키우고요. 네, 해피 뉴 이어라고 뜨니까 좋네요. 새, 새 마음. 어, 아, 근데 전광판만 있으니 너무 밋밋합니다. 그래서 스티커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스파클러 라이트에서 하트 모양 추가하겠습니다. 크기 조절하시고 위치, 원하는 위치에 옮겨 놓으세요. 네, 전이 정도에 놓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스파클러 라이트에서 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별을 선택하시고 크기 조절하시고 위치 원하는 곳에 놓으세요. 키네마스터에서 영상의 길이를 결정하는 것은 타임라인의 제일 첫번째 레이어 입니다 저는 뒤에 더 추가할 것이 있기 때문에 길이를 좀더 늘려 주었습니다 별과 하트 스티커는 끝나는 시점을 똑같이 맞춰 주겠습니다 뒷부분 조정 하시고요 전광판이 끝난 후에 텍스트 텍스트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레이어에서 T 눌러 주시고요 문구를 작성합니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텍스트 크기 그리고 서체좀 굵은 글씨로 써 주겠습니다 전광판에 인 아웃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겠습니다 인 애니메이션은 처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날지 결정해주는 효과입니다 위로 밀기 선택하고요 Out Animation도 위로 밀기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위로 살짝 올라오듯이 나타나고 살짝 위로 올라가면서 사라지는 효과입니다 이번엔 문구를 쓴 텍스트에 효과를 주겠습니다 텍스트의 색상 바꿔주고요. 윤곽선 활성화시켜서 윤곽선의 색상도 바꿔줍니다. 텍스트의 네온효과를 주기 위해 글로우를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두가지를 조절하시면서 적절히 네온효과를 만들어주세요. 이번엔 텍스트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겠습니다 댄싱 효과를 선택했습니다 네, 스티커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저는 큐트 이모지 1번에서 세번째거 추가하겠습니다 예쁜 얼굴 사진 있으면 그거 추가하시면 더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2번에서 세 번째 거 선택했습니다. 각종 요소들 위치 맞출 때 이렇게 빨간 선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중앙을 표시합니다. 그 그러니까 좌우 정중앙에 지금 맞춰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뒷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작은 동그라미 안에는 총 영상의 길이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시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맞추셔도 되십니다. 다 되셨으면 맨 앞으로 가서 영상 플레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불꽃이 터집니다. 그리고 전광판 글씨가 나타나고 사라지고 글자, 텍스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밋밋하시죠? 음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과음을 넣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오디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효과음 선택하시고요. 음,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사람들 막 환호하잖아요. 그 환호하는 효과음이 있습니다. 환호하는 효과음 찾아보시면 어, 여기 있습니다. 효과음이 마음에 드시면 플러스 키를 눌러 추가합니다. 그럼 아래에 청록색 레이어로 보여집니다. 효과음이 시작할 위치를 정확히 맞추어 줍니다. 카운트다운 영이된 다음에 환호하는 소리가 나오게 할 것입니다. 소리가 들리고 그 후에 뭔가 음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오디오 클릭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눌러줍니다. 여기 있는 음악과 효과음은 키네마스터 S스토어에서 다운받은 것입니다. 플스 키를 눌러 음악을 추가합니다. 플레이 키를 눌러서 미리 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악과 효과음의 위치를 조금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아무래도 카운트다운이 끝나자마자 음악이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호는 한 3초 정도 됐을 때 환호하는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0 카운트다운이 0이 됐을 때 음악이 나오는 걸로 맞춰 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길이를 맞추겠습니다. 근데 음악이 너무 길지요? 이거를 트림을 통해서 오른쪽을 잘라주겠습니다. 이거를 굳이 자르지 않아도 어차피 제일 첫 번째 레이어에 있는 그 길이에 따라서 끝나기 때문에 굳이 자르지 않아도 되지만 그냥 깔끔하게 자르겠습니다. 미리 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악이 중간에 끝나서 매끄럽진 않지만 영상 파일로 저장하기 하겠습니다. 해상도는 1080으로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내보내기 클릭하시면 영상 파일로 저장됩니다. 여기에서 데이터 속도에 따라서 저장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파일로 저장된 영상을 여기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키네마스터에서 내보내기 한 영상 파일은 갤러리 익스포트 폴더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를 이용해서 카운트다운 하는 새해 메시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